가능 <목소리도> 아아 응? 손으로 해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평소 식단을 어떤 비율로 먹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재료 준비할 때이 그릇을 사용할 거예요. 그릇은 두손 정도 들어가는 크기고 여기서 단백질은 절반 정도 채우고 이만큼은 탄수화물, 이만큼은 채소 이렇게 채워서 먹거든요. 일단 닭가슴살 먼저 데워 볼게요 계란 하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단백질, 채소, 탄수화물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다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지지 여러분, 아까 코스트코에서 카메라 꺼져가지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코스트코 가면 항상 사오는 소고기인데 오늘은 살치살로 샀고 이렇게 있던 게 61,333원에 5,000원 할인해가지고 56,000원 정도 해서 샀어요. 이거 절반 해가지고 언니랑 만원 먹으려고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 꼬막. 꼬막은 진짜 엄청 많이 나오는데 꼬막은 일일이 껍, 껍질 벗기기 너무 귀찮은데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다 해서 2만 원이고 꼬막 비빔밥, 꼬막무침, 꼬막 비빔국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 열심히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닭가슴살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하교들이 추천해준 수지스 그릴 닭가슴살 사봤어요. 이 유통기한이 한한달 정도로 꽤 길어요. 그리고 그리고 아몬드도 할인하고 있어서 샀어요. 아몬드는 간식으로 먹기도 좋고 요거트에 넣어서 먹으면 너무 너무 맛있어가지고 샀습니다. 마지막은 커클랜드 그릭 요거트. 이거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추천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 한동안 안 먹다가 요즘에 아침 운동 나가는데 아침 운동 나가기 전에 단백질 바나 단백질 쉐이크 먹는 것보다 그릭 요거트 한숟급씩 먹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사봤어요. 통기한이 한 3주 정도 되고 언니랑 나눌 거에서두 통짜리 산 겁니다. 치 레드치 소스. 룡 <웃음> 여러분 저 오늘은 지난번에 구독자 이벤트 진행했던 거 이제 포장할 박스랑 이것저것 사러 반풀이랑 같이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날이 확실히 추워져서 제가 좋아하는 니트 꺼내 입었고 얼른 다녀올게요 가자 또고 <웃음> 여러분 지금은 4시 4분이고 저 박스 사고 카페 갈까 하다가 그냥 집에 왔어요. 여기에 커피 얼려준 거 생각나서. 여러분, 지금은 5시 45분이고요. 저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고등학교 때 후배가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자세 봐주고 한다고 해가지고 저녁 먹기 전에 운동 갔다가 올려고 합니다. 트라이모 갔다 올게. 음, 엄마랑 오늘은 같이 먹을 거라 이, 이거에 딱두 배를 할 건데 이렇게 단백질, 채소, 여기 현미 쌀 소면해서 탄수화물 먹을 거예요 1시 15분이고 오늘은 어, 카페가서 영상 편집하고 또 헬스까지 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으려고요짠 다녀올게요 여기에 부를 넣거라 バブ最高い 아까 너무 배고파서 바나나랑 아몬드도 먹었어요 음 지금은 7시 56분이고 오늘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을 10분 밖에 안 해서 밥풀이 산책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막 엄청 춥진 않아서 밖에 강아지들도 산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프리랑 같이 나갔다 오려고요. 똥봉투만 챙겼어요. 안녕, 귀여워. 하늘받은 옷이 좀 커가지고.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